이번에는 지난번에 라오스 영상 얘기할 때좀 길게 얘기했잖아 거기서 조금 얘기해보지 못했던 제가 일주일을 갔다 왔고 여행지는 비엔티안, 방비행, 비방프라방 이세 군데를 다녀왔어 나는 11월 17일에 날라오스를 출발해서 11월 23일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때면 이제 라오스는 이제 우기가 끝나고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기간이라 날씨도 엄청 좋고 낮이랑 밤에는 선선하기까지 하거든 그래서 낮에는 한창 여름처럼 놀수 있고 놀기 가장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11월 12월 이날 때가 사람들이 몰리겠다 글쎄 나는 그때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어 그러면 라오스만의 매력인 거랑 일단 한국이랑 다르게 컨트리한 좀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주요 여행지마다 다른 느낌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딜 가든 항상 새롭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어딜 가든 풍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아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보자 하면 은인생샷을 여러 장 건지기가 어렵지 않은 곳이야 궁금했는데 그럼 각 도시마다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방비행부터 먼저 얘기해보자 여기는 알다시피 꽃보다 청춘이 나오면서 되게 유명해진는 도시야. 다들 뭐 보리카로타러 다니고 이제 뭐 집단이도 하고 이제 뭐 젊음이 넘치는 도시야. 에너지가 넘치고 한국의 가평이라고 생각하면 딱 연상이 될것 같아. 그러니까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이제 블루라곤이라는 여행지인데 이총세 곳이 있어. 이제 우리는 그거를 블루라곤 1, 2, 3 이렇게 블루라곤원 블루라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시내에서 제일 가깝다 보니까. 사람이 제일 많아 그 블루라곤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크릿 라곤이라고도 하는데 음, 나는 여기가 참 놀기가 좋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가보면 느낄 수가 있어 사람이 없어 시크릿 라곤인 것 같아 말 그대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배가 고프면 뒤에 한국 라면을 팔거든 뚝배기 라면이라고 한국 돈으로 하면 한3천원4천원 하거든? 라오스 물가로는 엄청 비싼 거지만 한국 돈으로는 크게 비싼 건 아니거든 앞에 사람들 다이빙하는 거 보면서 야, 사쿠라바라는 것도 있잖아 그치 광경에서 제일 핫한 곳이 지자 어떤 곳이야? 여기가 낮에 액티비티 하고, 밤에 야시장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는 코스야. 맥주 한잔 하면서 사람들이랑 놀려고, 방비행에 있는 모든 여행자가 이쪽으로 밤에 다 모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그냥 저 세상 생존은 그냥 미친 듯이 노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다 거기서만 만나지? 아, 그럼. 뭐 여기서 다 만나지. 아까 구명제사이빙하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리듬 타고 있어. 그냥 가가지고, 저기요, 저희 아까 블루라곤에서 만났죠? 하면은, 어, 아까 봤어요? 이런 경우 많아.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일정이 맞으면. 다른 도시로 같이 이동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동행이 되는 거지 하 루앙프라방 처음에 계획이 없다가 넣었기 때문에 와 이런 데가 있어? 라오스 이런 데가 있어 하고 되게 놀랐던 도시거든 우리나라 경주 정도로 생각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아 경주는 이제 도시 전체가 아무래도 문화재다 보니까 이제 유네스코에 등록되기도 했고 근데 루앙프라방도 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됐어 그래서 여기 라오스의 문화가 그대로 살아 숨쉬기도 하고 그래서 라오스의 문화도 있고 프랑스의 문화도 있고 적절하게 섞여 있는 곳이 루앙 프라방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이 신성한 산이라고 불리는 푸시 산 그리고 여러 문화재까지 다 있는 거 보면 신나의 천년 수도 경제하고 견줄만 하지 않냐? 여기 조마 베이커리라고 거기 앞에 가면은 여행자들이 꽝시폭포 가려고다 기다리고 있어. 꽝시폭포 가세요? 물어보고 진짜 돈 N 분의 일 해가지고 투 타고 다녀오면돼 아무튼 꽝시폭포 여기 도착을 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멋진 풍경이 펼쳐지거든. 이게 무엇보다 여기 물 색깔이 너무 예뻐 근데 너도 같이 에메랄드 보인 거. 그래서 이 폭포랑 그 감싸고 있는 산책 조합 진짜 예술이야 라오스도 그렇고 동남아시아의 꽃은 또 야시장이잖아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재미있었던 거는 우왕프라방의 야시장이었어 제일 활발하게 열리는 곳 같아 그래서 여기서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보면은 추억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좀 구할 수 있지 뭐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는 할 텐데 어뭐 사실 그렇게 재미있는 도시는 아니야 동대처럼 활발한 도시도 아니고. 우드왕브라방처럼 뭐, 뭐 그렇게 고진넉한 도시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아예 갈 곳이 없는 것도 아니야 프랑스 개선문을 본따서 만든 파투스타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 또 전망대가 있어요 전망대 올라가면 또 비엔티안의 시내를 다 둘러볼 수 있는데 그래서 뭐또 40m 크기의 또 황금빛하고 탄미왕도 있고 여태까지의 여행을 조금 내려놓고 오늘은 휴식한다 난 여기서 바람을 좀 쐬고 다니겠다 약간 그런 기분으로 돌아다니는 여행을 하면 은딱 맞을 것 같아 여행지 중에 다시 가라고 하면 은첫 번째 여행지로 난 라오스를 꼽을 거야 라오스를 꼽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는 내가 한없이 어리게 놀수 있단 말이야 그 어리게 논다는 게뭐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옛날에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듯이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놀수 있는 곳이 라오스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는 라오스를 다시 한번갈 거야 7월에 가자니까 끝